고 반갑습니다. 아 형님 좀 여러분들 그 신청을 잘들어주는 편이제. 어. 신청이 좀추격적인게 있었어요 자 멜리는 멜리인데 <웃음> 장난감 칼을 들고 있는 우리 마스터 멜리입니다 <웃음> 이거 해 봐달라 이거 아니야 이거 고인 특집에도 못 들어가 왜냐면 지가 만한 적이 있어요 고인이지 그래서 오늘 컨텐츠 이름 형이 짜보았다 바로 낭만댁 시리즈입니다 <웃음> 낭만은 있잖아 장난감 칼 들고 그래서 오늘 감히 이 마스터 멜리를 100레벨 6초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돼요 어, 따라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어. 야, 100레벨 찍었다. 백0레벨에 6초 각성. 필살기 당연히 풀업이고. 자, 보자. 투급은 5만 5천까지 나오네. 아... 한번 가보자고. 자, 아무리 낭만되기라 해도 시나리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봐봐. 우리 주전멜리가 만만치 않아요. 바로 약점 피해가 있거든. 자, 1인 약점 피해. 트리플 어택 팍팍팍. 오늘 요게 누군가 <웃음>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자신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 아무튼 시작해 자신의 치확 증가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연의 사리에까지 만마한 넣어줬어요. 그래서 치명이 터지면 딜이 좀더잘 나오게 되겠고요. 아 어, 처음부터 약점을 걸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좀. 두 부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가다가 만약에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진짜 당황하겠다. 야, 저거 뭐고? 저 무슨 멜리고 야저요 야, 큰일 날뻔 했다. 이분한테 지금 후탄 잡혔으면 계속 살았을 거예요. 자, 우리 신부가 있는데 우리는 누가 있다? 트리플 택! 야, 혹시 안 죽으면 신부야 마무리해. 자, 신부 일단 샴페인 한잔 먹이고요. 샴페인 한잔 먼저 먹이고요. 32만. 트리플 택! 탁! 착! 착! 6만 추천. 팍! 와 잠깐만 오늘 영상 큰일 났는데? 야 낭만있지? 낭만있고 약점 피해, 약점 피해. 야, 잠깐만 야, 전화까지 오고 난리 났노 야 지금 마결투하는데 지금 지금 우리 낭만 우리 낭만이 있는 어? 낭만! 자 낭만대 시리... 어머나 어, 야 어디갔노? 쟤 몇집에 해주냐? 어? 두장 있었구나 엄마 어머나. 어머나 야 우리 뒷그리 다칠 는 없지 나도 두장이어아 남편이 없다보니까 싹! 땄다. 자, 우리 뒤끝 있어요. 야, 감히 우리 낭만댁 마스터 멜리를 때리다고 니가? 착! 팍! 자, 15세기 한 번. 누구 남편 없대 니도? 어? 우리 서로 남편 따는 거야. 오, 호잘 뜨네. 패잘 뜨네. 어? 자, 보여드릴게. 보여드릴게. 우리 멜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자, 갑시다. 슝! 빡! 슈 찌를뿌고요. 자, 자, 자 그냥 신부 입장! 빠바박! 마스터 멜리 딜얼마나는지 보여줄까? 깜짝으로 뭐? 4% 낭만 그 농도가 너무 진했나? 야이 정도 낭만대고 할머니는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지금 역대급의 낭만대기 아닐까? 원만아 어, 누구 다이 끈타르 다이니 저기 잠깐만요 우리 진짜 우리한테 왜 그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런가 이거 자 그래도 낭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낭만대 가보자 툭 탁! 따구요. 자, 그다고요흐 그다음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죽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더아아 나왔다. 동속인아 이거 농담 아니에요 이거... 치보세요, 예? 야 무서워서 못 치잖아 우리 멜리를 개쩔어가지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어. 자 이번에 우리 멜리가 마무리, 아 멜리 카드가 없네. 야 그래, 하, 야 개쩔어버렸니? 야 멜리 카드 있었으면 다 끝났어 지금. 다행히 멜리 카드가 없어서 예 신부가 대신하겠습니다. 촉, 왜 이렇게 안 죽어 오늘? 씨. 왜 이렇게 안 죽어? 오늘? 오늘따라 자, 멜... 야 이거 멜리패가 안 떴네 너가 오늘 다 죽을 뻔했다 진짜 멜리패 잘 떴으면 너가 다 죽었어 트리플어트 삼성 때문에 뭐 트리플어트 착착착 하면 인마 어? 얼마나 낭만적일지 생각해봤어? 자, 어 아, 지... 아, 잠깐만요 오, 저거 한방에 잡는다고 안만 그래 잠깐만요 이게 끈타르가 들어있거든요 비델리도 어? 필살기고 야야 <웃음> 여러분 댓글 비웃지 마라 지금 우리 멜리 상체 봤잖아 우리 깍두기로 또 끼워주고 그래야지 멜리 얼마나 외로웠겠어 가자 들어가자 제대로 못 쓰시 보자 신부여 빡셈 못 주겠다 야 9만 40밖에 ,000, 안 나온다고?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처만기 전에 나가자 도망야도망자고 이게 낭만인 거라 애나그 미친놈이잖아 야, 대 컨셉 체인지. 우리도 패스 다이언 내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패스 다이언 봉 돌리면서, 우리 밀리가 풀카운트 잘습니다잘 쌉아가지고, 어떻게 되노? <웃음> 왜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지? 야, 시나리오 장인 구스가왜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냐, 이거? 야, 해봐. 야, 어쨌든 해보자. 야, 점마, 전체기 쓸거 아니야? 우리 풀카운트 준비한다. 풀카운트 준비하고, 봉 돌리고, 쫄리지? 생각만 해도 벌써. 간다. 자, 카운트 잘 쌉았어요. 자, 착! 착! 한번 치고. 치 봐봐. 전투기 쓸거 아니야. 못 쓰겠냐? 쫄았냐? 튕! 올리네. 어? 아, 1인기? 어? 야, 사람인가? 야, 카운트 개쫄아버리 카운트 자세 진짜 개, 개, 개 건전하지? 어? 사람인가 보다. 예, 큰일 났다. 저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야저 쟤가 뭐지? 저 멀리서 자세 잡고 있는데 저거 치면 안 되는 건가? 뭐, <웃음> 순간 너무 혼돈스러우셨나봐. <웃음> 들어갈게요. 자, 신부가 <웃음> 입장합니다. 아, 잠깐만. 아, 우리, 아, 멜리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멜리야, 미안하다. 이제 이 조금만 구경하고 있어라. 아, 이거 멜리가 막판, 야, 킬각이었는데. 자, 일단, 한명 보내고요. 보내고요. 야, 뭔가 긴장되나봐. 너무 긴장돼가지고 치지를 못하네. 요이 사람인 것 같아, 생각을. 지금 <웃음> 굉장히 운동스럽고, 저거 뭐, 저게 뭐였더라? 하면서. <웃음> 아, 공불 들어왔다. 아, 자세히 있었으면 지금 나갔는데, 그죠? 아! 요번에 이제 치시네. 우리 자세 잡자. 자세 잡으면 뭐 저분 쫄아가지고 못 치거든. <웃음> 자, 공 돌리고요. 자, 치보시죠, 한번. 제발 한번 치보세요. 아, 아, 안 치나? 사람인가? 친다! 갑니다! 풀 카운터 박스! 25,000, 2 5 0 자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지? 잠깐만 어..잠깐만 어..우리 지지않습니다 지지않아요? 일단 막고요 막을거 막고 저 고서 우리 트리플헤한번 간다 야 고서야 들어갈게 이제 참고 잡았다 우리 멜리가 툭! 저기 일단 막았어 막았어 촥! 침부 따고요자 고서야 갈게 저거 반피 깔수 있어요 트리플헤텍 촥촥! 촥! 착! 착! 8만8천 3배 데미지가 8만팔천이었다 아..외롭다 왔 원래 낭만은 좀 외로워야 있는 법이야. 어, 야, 견디는 거 맞지, 우리? 어? 풀카운트 있었으면 장탈 났다, 와, 필살기 두 개. 잠깐만요. 막, 아, 마을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하나 막고, 야, 이 트리, 트리플, 트리플 때두 개거든. 죽여버려.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이제. 자, 이건 한 번. 막는 차로죽이고 자, 마스터멜리가 왔다. 트리플, 아트렉! 어? 착착착. 촥 맞나? 존나? 어. 아, 우리 마스터멜 아직 배고프다. 마스터멜리야 죽여버려라. 자너 이거 죽으면 안된다 콱콱 좋아 마스터 밸링 촥촥 아씨 아깝네 자 이번에 마스터벨리 딜량 한번 봅시다 엄청난 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낭만 있는 그런 충격적인 딜량 공개됩니다 여러분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28만 이정도면 좀 질있죠 28만 딜을 했어요 야 그나마 이덱 컨셉 좀 괜찮은데 자 잠깐만 볼게요 이번에도 상대 덱 되게 좋거든요 지금 저런 덱 되게 무섭거든 여러분 알다시피자근털 안들어있지 저봐첫 턴에 한번 모가지 한번 따봐 가능하다 야마스터멜리 출격 야 이거 모가지 딴다 자 봐봐 쭉쭉. 쭈7 5 0 0 0천촥 자, 탁! 탁! 자 마스멜리 터 너한테 달렸다. 칠 프로텍. 와, 잡을 뻔했는데. 야, 진짜 실패를 살았다지. 뭐개 쫄았을 거야. 오, 저멜리뭐지 새로 나왔나? 아, 이번엔 속단이가 저런 스타일이었나? <웃음> 예, 속단일 수 있습니다. 자, 야, 마메라, 아, 마메라, 마무리야 어이구, 마무리야넌 죽었어. 자, 이렇게 따 버리고요. 봉돌리고 불카운트 자세 잡습니다. 촉! 착! 착! 자, 봤지, 이거? 야, 이런 찐댁 상대로 지금, 이게 낭만 아니겠나? 자, 돌리고요. 헷! 자, 다시 잡고. 자, 한번 치보시죠. 근데 이게, 로스트 베인이 아니라, 부러진 거, 부러진 거. 야, 치봐봐. 야, 너칼 부서진 거 같아도 목 잘린다, 이거. 이칼 이 충분히 날이 있다. 못 치네. 야, 쩔? 쩔? 어, 아, 친다. 치보세요, 한 번. 팍! 팍! 툴 카운터! 팍! 싸우! 아, 놓오천 어, 근다르구나 어떻게 죽이지? 일단 필강 하나 들어가고요. 한번 쑤시다가 지기봐라. 자, 끈탈에 있어도 잡을 수 있어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이지 러쉬! 복쑥 그만. 자, 이성 신부 입장. 폭폭폭! 5 6 0 0 자, 이거 못뭐 죽일 수도 있다. 이거 약하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오유 빡 괜히 돌만 키워줬네? 자, 야, 여러분, 눈 감으세요. 너무, 너무 가슴에 상처받을 수 있어. 눈 감아. 오, 차라라, 차라라. 어, 살았다, 살눈 떠도 된다, 눈도오 된다. 자, 우리 동심 지켜야지. 우리 멜리가 쳐맞는 모습 볼수 없지, 그지? 어, 우리 돌도 큰데, 우리 돌도 큰데, 어? <놀람> 어, 우리 살았다. 자, 우리 트리플 에트 세장 있어요. 난리 났지? 어, 아, 난리 안 났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갑니다. 촉촉촉. 9 5만0 0 자, 트리플 에트 우세 속이에요. 촉촉촉, 착. 삼물창. 나쁘지 않지? 트리플 어택! 촥촥촥! 촥! 76,000. 야, 도망가자. 야, 도망가요. 도망가. 여러분, 눈 감으세요. 아, 눈안 감아도 된다. 우리 마스터멜리는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자, 컨셉 바꾼다. 구류드까지 넣었어. 이번 트리플 어택 역대급 딜 나옵니다. 지금껏 그 낭만 딜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이번엔 딜 나온다. 툭! 69,000. 아, 죽지 말아봐봐 아, 죽지 말아봐봐 31만 트리퍼텍 10만 봤지? 이곳이 10. 바로 마스터 멜리다 부러진 비어 검으로도 심한 딜을 뽑는 당신은 호크의 주점을 지키는 레이지? 주점 멜리 그만하자 이제 재미없다 이제 야 이기, 이기고 마무리 할게요 이거 이깁니다 제가 끈타르가 아이 속타르네 아 이거 말이죠 못 죽여요. 에이, 못 죽입니다. 왜못 죽이냐? 우리 마스터멜리 패가안 떴어요. 큰일 날뻔 했다, 너가. 마스터멜리 패잘 떴으면. 야, 어. 어? 아, 어? 결정입니다. 와, 할구야, 어디 갔는데, 임마? 마스터멜리 패 떴으면, 어, 씨, 저, 너 다이앤 죽었어. 다이앤. 편안스럽죠. 통. 자, 요번에 우리 마스터멜리 피살기 한번 준비합니다. 일단은.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누나 잠깐만 있어. 때리지 마라 좀 우리 마스터 멜리 피사기 준비됐는데 제발 쭉쭉쭉 57,000 힘이 안 난다 자, 마스터 멜리 피사기 준비됐고요 자세 잡고 있어서 아마 못칠 거예요 다이앤 쫄아가지고 야 이거 씨, 리벤지 카운트 친다 펑만 잡수 쭉쭉쭉 한번 마다 준다 너 알겠나 자, 어 살려줬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감사합니다. 영상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이라이트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 마스터 멜리 절단피입니다. 해 치확 세배구요, 참고 참았던 마스터 멜리 울부짖습니다. 자, 가가 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두번 쑤시고 마스터 멜리야 보내버려 자, 툭 우망천, 자, 푹 오만, 자, 마스터 멜리 갑니다. 뭐, 공이 하나 빠진 것 같노? 야, 150만 딜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 왜 15만 밖에 안 나와? 어머나, 어머나, 비델 야, 비델리, 네 남편 이마 술집 장사 좀 하겠다는데 이렇게 두들 빼고 있어? 에헤, 안 해, 씨.